음. 아. 음. 음. 음. Hi, guys. I'm s so h e i o LA m o l l a l o l l a little l a 차방차방하게. 이걸 보니까 제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. 왜제만예쁜거입지 신여도 예뻐질 거야. 이래도 되냐고요? 간편하게 뭐 필요하냐고요? 되냐? 언제 이런 거입겠어요 맨날 푸지푸지한 거입고 있고, 있고. 좋아하면 좋아하지. <웃음> 이제는 이렇게 이용해 먹어야 돼요. 깻잎 씻어주세요. <웃음> 어, 딸기도 씻고요 오, 이제 짝다리까지 싶어요 대박이야. 먹어보세 먹어도 돼요. 아삭! 뭐야? 파프리카! 고기를 올립시다 지금 냉동된 상태에 고기를 그냥 그냥 올렸어요 와 올려놔 맛있게 익었습니다 오늘은 중점이 우리 퀸카의 식단보다도 시녀의 잘 먹는 날입니다 셀프 시녀 대우데이 네, 나세 우와 맛있겠다 이거 항정살 같이 먹을 거예요. 야구. 이거 누구 거야? 누구 거야? 요즘에 누구 거 누구 거 이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 거면은 안만지려 나봐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제가 요즘에 일쪽으로 바쁘기도 하고 너무 잘 먹어야 되는 시기예요. 음 레몬에 얼음 타는. 이것도 먹어봐봐. 이건 뭐야? 연들 이거 아니, 나도 먹어보면 양진시랑. 네 자기들 예쁘게 입고 밥 먹읍시다. 연근. 이렇게 입으면 좋은 거. 뭔가 기분 좋아져요. 기분 좋거든요. 제가 결혼 전에 또 생각나고 그때는 이제 예쁘게 저를 챙기는 거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그럼에도 방송국 이런 PD 생활을 해가지고 제 이쁜 거를 많이 못 챙겼어요. 오 맛있겠죠. 오 대화까지. 홈플러스에서 산 새우 살입니다. 고기. 아뜨거. 음그 싫구나. 알았어 그러면 버섯은 먹어봐. 버섯 좋아할걸. 이거 뭐 어서 진짜 진짜 한입 먹겠습니다 밥을 이렇게 얹어서 먹는 거 좋아요 보이나? 보인 자, 기렇게 해가지고 이런 선풍기 있으면 되게 좋아요 아, 너 단백질이 없어서 어떡하지? 새우도 내가 줄게 새우는 먹겠지, 설마 아, 뜨거 새우는 좀좀안 해? 달달한 까진 새우를 줄게 그렇지? 응, 새우야 응. 우와 우와 아 <웃음> 맛있지 새우 뜨거우니까 시켜 먹어 다행이다 너는 새우 먹고 난 항정차 다 먹으면 되겠다 어, 좋겠다 새우 하나만 줘 맛있네 엄청 맛있네 오늘 수족관에 갔다 와가지고 새우를 봤잖아 그치? 이 친구가 눈뒤집혀지던 거는 돈 넣고 자동차 타는 거잖아 그거 그거에 모든 애들이 다 눈에 뒤집히더라고 실제 살아있는 뭐해파리 이런 거안 먹어 음 파프리카가 너무 맛있어 먹어봐 야. <웃음> 맛없어? 응. 음음 고마워 야. 야. 야. 음또 줄게 나또 먹고 야. 또, 야. 알았어 까줄게 이거 까야 돼 조금 시간이 걸려 이거 먼저 먹어 의사소통이 다 돼요, 진짜. 기다려? 까줄게? 이거 뭐라고? 이거 뭐야? 새우! 뭐라고 이게? <웃음> 그리고, 아우, 어, 피곤한데 얘만 먹어야지. 막 이런 느낌보다. 너도 잘 먹어야지. 좋은 식단으로 먹어야지. 둘다 뭔가 에너지틱하다. 뜨거워. 네, 뜨거워. 시켜줄게. 아, 맛있다. 그치? 지 음. 응. 음. <웃음> 들었어요? 음. 아 너무 좀이게 차크라 같은 느낌 나잖아요? 드림없이 아, 눈 이를 눈없이 또 눈에 이를 이렇게 생립을 써서 음 음. 아 음. 맛있어? 아이 너무 컸어? 설마 새우를 싫어하는 건 아닐 거야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집에 자이글 하나는 있을 수도 있고 뭐 에어프라이어는 있으실 거고 아니면 1인 하루 이런 거 있으면 좋은 거 같아 애기랑 먹으면서도 계속 고기도 만들 수 있고 우와 이게 뭐야 이거 죽게 하나 하고 관찰해봐 엄마가 또온 음, 이건 뭐야? 김밥 제손은 그냥 한번 그냥 손톱을 항상 해서는 짧게 깎아 놔야 돼요 에그 에그 머니나 에그? 아메 할미, 네 할미가 걱정하실 수 있겠다. 엄마 이러고 정는구나 아, 어디 아픈가? 아. 어디 아프지 않으려고 이러는 거야. 알겠어? 요조심 조심히. 안, 안, 안 먹어. 안 먹는다는 말도 너무 잘해. 먹어, 먹어야지. 왜 밥을 제가 만져보냐면 대운지가 좀 돼가지고 등당 쉬는단 말이에요. 만져보세요. 음, 음. 어새 음, 샀는데 알지 못하는 브랜드였는데 잘 샀어요. 두개 귀신같이 새는 거. 음, 음, 음, 음, 아 응. 응. 응. 아야 했어? 괜찮아? 응. 아기. 아기. 아기 뺄게. 헤이 카카오. 동물 울음를 들어줘. 응. 모래. 이런 식으로 계속 환기를 시켜봐야 돼. 자꾸 그쌍얘기로 시작되는 단어 여기서. 일 h i s is your time to eat, okay? Ah, you've got something in your mouth. Mimi, here. Your best friend. Mimi. Mimi, Mimi, Mimi, Mimi, m i m Mimi, i m i i m 치즈랑 밥은 먹었습니다 음, 음. 음. 아직 밥 먹어야 돼제 밥을 먹는다는 거 배려해 주네요 아, 진짜 와, 냉수 먹으니까 너무 속이 뻥 뚫리는 거 같아요 냉수 먹고 속청이라는 말을 알아듣겠어 이제 왜 항상 영상에 왜 우릴 님이 등장하지 않냐? 아니면 우리 주는 거 보고 싶다! 이러시이 하는데 이 채널을 재찾아서 양보할수 없는 것과 아무래도 같이 있을 때는 찍지 않게 돼요. 그냥 이렇게 셋이 있는 걸 집중하게 되고 근데 둘이 있을 때는 남기고 싶다는 생 생각이 좀더드는것 같아요. 진짜 안먹는데요 이제. 그러면 땡큐! 왜냐? 내가 너의 밥을 먹을 거기 때문에 <웃음> 밥이 약간 모자랐거든요. 음제 자신 있어서 이런 걸 입었냐? 뭐 자신 있다, 없다, 이런 거 먹었다고 거창한 거라도까저전제 몸이 멋지도 생각해요. 특히나 전 팔을 제 팔을 되게 좋아해요. 여기 키우면서 전체적으로라좀 두꺼워지긴 했는데 왜냐면 제가 근육질형이라서 근육밖에 없었거든요. 함부로 못 덤비겠죠? 음, 맛있다 진짜 킹크가 남긴 치즈만 도 맛있대 새우 하나는 제꺼 살것 같다 호기 화할 때 마음 화할 때가 많아 둘다 화하면 안돼 하나는 채워주고 음. 음, 왜 그러세요? 제가 밥을 너무 오래 먹었죠? 알겠습니다. 얼른 가겠습니다. 너무 잘 먹었습니다. 덕분에 싸도 떨면서 맛있게 먹었어요.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. 봐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. 어떤 불안한 상태에서도 평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. 그러면 파이. 진짜 파이. 안돼요 안지? 응 음, 안지요 안지? 안지 <웃음> 어? 사과 줄게 사과 사과 줄게 똥산네똥 똥. 엄마 똥 쳐줄게 사과 줄까? 에뽀? 알았어 사과 에뽀? 에뽀? 에뽀? 사과 가서 앉아서 먹으세요 못 앉지? 지똥 싸서 똥 닦아줄게 이렇게 음